오늘 역대급으로 강아지들이 왔네. 공원 파 뛰지~ 안녕~ 우엉~ 우엉~ 어 Gue deze 먹고싶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... 왜? 어떻게 했는데? 어, 애기! 어디 카 토토 디카 Come h 애기야! 나가니 아, 우 뭐, 해 머리 뭐, 해요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